네. 아, 예, 네. 안녕하세요. 예, 뻗게들. 간집이랑, 갑오징어도 많이 나오네, 오. 여기 이쪽에 또, <웃음> 고동이 많이 나와요, 오. 공, 공판하고 계세요, 지금, 오. <웃음> 이렇게, 오. <웃음> 야, 이거 또, 고르게. 어. 요거 지금 이게 다리 있는 요거 좀 큰거는 키로에 5만원 발 없는 요런걸 먹어도 되는데 사실 예. 촬영 조금 더 각잡게 나오려면 은 좋은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. 요거도 2키로 1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시알은좀 크긴 큰데 아 요만큼이 10만원이면 아직 좀 비쌉니다 서만 꽃게는 찍기가 어, 달려있는 뭐 상품이긴 한데 아직 좀가격대가좀 있네요 음. 살아있긴 살아있어. 근데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인 것 같아, 지금. 조금 <웃음> 네, <좀> 움직이는데. 배랑 <웃음> 해가지고 칫솔로 좀 깨끗하게 좀 닦아줍니다. 야, 하나 껍질을 까봤는데, 오, 지금 난소가 꽉잘 차있네, 지금. 아우. 자, 여러분, 이 꽃게를 회로 드시려면 꼭 해야 될게 소독을 꼭 하셔야 돼요. 지금, 어, 뭐 이렇게. 꽃게를 제가 손질을 해놨는데, 여기다 이제 뭐 소주. 소주. 소주하고 저 레몬 레몬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재워둡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수독이 돼요 소주 충분히 좀 묻을 정도로 예. 충분히 다 묻을 정도로 예. 이렇게 해주고 큰저 그릇에다가 넣고 살짝살짝 살짝 좀 흔들어가지고 이걸 좀 재워놓으면 좋습니다 예. 그러면 소독은 완성 자 지금 적당히 재우고 불좀 비워냈습니다 다 비워냈고 요거 레몬 같은 거에 너무 좀 오래 그 재우면 그 회살이 꽃게 회살이 좀 푸석해져요 예 그래서 적당히 몇분 정도만 재우면은 뭐 소독은 이제 충분히 됐습니다 꽃게 회아 아. 자, 이제 손질 끝난 꽃게를 앞에 좀 차렸습니다. 예. 자. 지금 요 보이시는 이게 사실 알이 아니라 그 난소에 난소 애기집 난소입니다. 암꽃게 난소. 예. 아, 살짝 지금 이게 얼렸다가 살 녹이면 살도 잘 빠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일단 가서 아유 생고개. 자, 음, 어. <웃음> 어. 매년. 나를 행복하게 한다 진짜 아. 아 <웃음> 와사비 간장 살짝 부은 다음에 예 이거지 안쪽 다 긁어내 가지고 예 여기 서서. 아... <웃음> <웃음> 어쩜 좋냐 아, 아, 아니 무슨 맛이에요? 간장게장을 굉장히 삼삼하게 먹는데 더, 더 신선해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요 어? 수고하세 이거는 진짜 이건 만약 드셔보시면 한 번만 드시진 않을 거예요 진짜. 수아수아. 와, 와. 난소. 야, 이게게 난소 난소 요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다. 아. 그래, 아우.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아우. 개딱지 하나 또 조져볼까요? 음. 이쪽 안쪽에 또. 싹. 그리고 내면 여기도 아주 기가 막혀요. 아우. 시골 참기름병. <웃음> 이야. 와. 미치겠다. <웃음> 아이, 사사. 오야. 아이, 먹기 전부터 이미 미쳤다. 네. 진짜 솔직히 이 등껍 등껍질 요렇게 갖고 알 해가지고 요거에 이거 하나 한 3만 원에도 먹겠다 진짜. 수아사. 작사님 밸런스 게임 꽃게 회불쌰서 꽃게찜 평생 한 가지만 먹는다면 저는 꽃게 라면 뭔 개소리야 배도 차고 응. 와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짜 왕이 부럽지 않네요 왕이 부럽지 않네요 와와이 성게에서 나는 고소한 맛이 지금 여기 그 난소 여기서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사자 아, 근데 이거 진짜, 이거, 이거 미쳤다. 진짜 한번 봐봐요. 와. 진짜 미쳤다 이거는 아, 꽃게에 맞습니다 음. 생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전혀 비릴맛 없고 너무 좋습니다 아, 일단 요거 한입 먹고요 음. 아유 감사합니다 가운데, 사 아, 조금 흘렸다. 싸사 하음 하여튼 너구리 면은 너무 훌륭하던데 꺾게놓고 끓인 거는 국물을 맛봐야 지 아, 숟가락 먹구나? 아가 아. 숟가락 원급법 아닙니다, 내 커요. 야 숟가락. 소아 오. 나이큰거이고 거 나름대로 최고다. 커피까지 주시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어우야. 나 아, 오늘. 음. 아, 여러분들 이 봄. 좀 제철 시작한 이 서해 남부 쪽이 서망항에서 나온 꽃게 맛이 좀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. 여러분 혹시나 뭐계장 담그시든 뭐로 좀쪄 드시든 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또 꽃게니까 여러분들 서망 꽃게 진도 서망 꽃게 많이 좀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하, 오늘 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은 안주는 이제 라이브 보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. 바이바이 고맙습니다.